결국은 부모님 말씀이 다 맞다는 것을 주식으로 망하고 나서야 깨게 됐습니다. 주식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며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반성합니다. 멋 모르고 주식에 덤볐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망상에 서른 살 어린 나이에 7천만원 가량 되는 돈을 날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당연히 본업에 신경도 못쓰고요. 순수제 돈입니다. 통장에 남은 몇백 지난 6개월간 대선 테마주와 싸우면서 다 잃었네요 정치가 뭔지도 평생을 관심도 없이 살았으면서 그놈의 대선 테마가 뭐라고 사람 미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더군요 제대하고 3년을 달려왔는데 1억을 향해 이제 영원이 되었네요 아 정말 죽고 싶네요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젠 다시 주식할 자신이 없어요 어디에서 돈을 끌었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정말 큰일 날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수익을 냈으려면 벌써 냈어야 하는데 돈 끌어온들 뭐 있겠습니까? 저는 도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죽을 생각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7천만원 크다면 크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 주식하는 사람에 비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홀짝 게임은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이제서야 주식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다. 처음 제가 주식을 하면서 몇십만원 벌때 아버지, 어머니께 자랑하면서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 그때 아버지께서는 주식하면 폐가 망신하는데 왜 자꾸 하려 하느냐 라고 하셨죠. 어머니도 그냥 안하면 안되겠냐며 걱정 어린 눈빛이 부모님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네요. 이렇게 해도 안 되었고 저렇게 해도 안 되었으니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배운대로 하여도 보고 감회 의존해 하여도 보았지만 결국은 손실이더군요. 이곳에 주식을 그만두겠다는 글을 3번 이상 적은 것 같네요. 그러다 돈을 좀 모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시작해보았습니다. 어쩔 때는 큰 수익이 단기간에 생겼지만 역시 최후는 연인은 떠나고 결혼은 생각할 엄두도 못내고 친구들 만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아픈 심정에 많은 친구들도 내팽개 친내 모습이 그저 초라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부모님 말씀을 어기며 산제 자신을 크게 반성하며 이제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효자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꾸준히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연인도 생길까 생각해봅니다. 친구도 생기고 언젠가는 결혼도 하면서 좋은 부모도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그동안 회사에서 굳은 일다 참아가며 했던 시간.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무의미합니다만 앞으로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절대 대선 테마주는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